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빚을 지게 된 다음 빚쟁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주나 유럽 국가보다 동남아로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뒷돈을 주고 풀려나기 쉬운 국가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해외에 나와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사기꾼이라고 하여 얼굴에 써있는 것도 아니기에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이라 처음 해외에 나온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들의 특징을 알게 되면 사전에 주의를 하고 확인을 거쳐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기에 사짜들이 자주 하는 멘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수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은 자신이 돈이 많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자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급한 일이 발생하여 천만원이 필요한데 자기가 현금은 없고 현재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부분 재산이 묶여있어서 마치 천만원을 천원만 빌려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 돈 천만원 가지고 누가 사기를 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때때로 천만원이라는 돈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통장으로 들어와서 바로 줄수 있다는 간접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죠. 둘째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제복을 입고 뭔가 계급이 높아 보이는 군인과 찍은 사진이나 혹은 박항서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사짜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박항서 감독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박항서 감독님이 그 사람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복을 입은 사람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베트남에서 무슨 무슨 장관인데 이 사람을 통한다면 안될 일이 없다고 함께 식사자리나 술자리를 마련해 본다는 이야기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거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진을 함께 찍은 그 사람이 베트남의 고위층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거니와 설사 고위층이라고 하여도 사진만 한장 찍은 사이인지 아니면 정말 절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 사람이 정말 절친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부탁을 들어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만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셋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체의 실제 사장인지 아니면 바지 사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비자 사무실에 비자비용과 식자재 거래처에 결제를 미룬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했던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마 이 사람이 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고 결제대금 또한 차일피일 미루어도 계속 거래를 하여야 했기에 나중에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당하게 된 것이죠. 주 밝혀진 사실로는 그 사람은 투자를 받아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월급쟁이 사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식당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속이고 계속 낑땅 쳐서 숨겨놨다가 한 방에 들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업체와 호텔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체를 넘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망가는 사례도 있었죠. 외투법인이 아닌 현지인 명의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며 사업자 등록증 또한 위조로 만들어 주변에 베트남 사람 한 명을 배우로 섭 배우 그 사람이 이 업소의 서류상 명의자이다. 매달 10만 원 정도만 명의 비용으로 주고 본인이 운영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대체로 이런 경우 월평균 매출과 순이익 또한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시간이 급하여 내일까지 혹은 이번 주까지 다 넘기고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재촉을 하고 생각할 틈을 안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회좀처럼 없으니 놓치면 후회한다고 표현도 하죠. 결국 피해자는 인수하기로 한 금액을 건네주게 되고 본인이 운영을 하던 중 진짜 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 자기가 돈을 주고 이곳을 인수하였다고 말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사자는 사장이 아니라 그곳의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사장이 한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휴가를 갔다 오는 기간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기를 쳤던 것이었고요. 넷째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애매한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만원 정도 되는 액수의 경우 설마 이 사람이 자기 장사도 하는 사람인데 그 돈을 떼먹겠어? 라는 생각으로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본인에게만 100만원이고 주변인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린 경우라면 그 액수는 1000만원이 되고 그 이상의 사람이라면 액수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는 대박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많은 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이곳에서 편법인 사업이 있다고 말을 하며 대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정말 대박 아이템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본인 혼자 혹은 가족이나 절친과 함께하지 절대로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금강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을 경우 그 금을 캐러 혼자 조용히 가지 다른 사람에게 금강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할 건가요? 일손이 부족하다면 가족들이나 친지들 혹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오래된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기 방지를 하는 방법은 확인의 확인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못 믿겠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하거나 평생 소꼬만 살았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미련을 가지지 말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지만 최종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본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회상을 해본 뒤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